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소라게를 잡아서 소라게 유부초밥을 만들어 먹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라게 유부초밥을 만들어 야야 야.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이렇게 너무 보지마 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 소라기를 잡아서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한번 먹어봤었는데 이게 아까 그렇게 먹으면 조금은 조금 심심한 맛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소라기를 잡아가지고 유모초밥 위에 올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소라기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레츠 고 오늘 아주 롱만한 소라기라도 다쳐먹는다자여러분 오늘 소라계 레게 초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 방파제를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넘지 마세요. 왜냐면요. 잘못 넘으면은 여러분들 어머니 속상해. 소라게들은요 이런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소라게 많은 곳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말이 왜 이렇게 전혀 오늘 리바. 가 보시면 이런 거, 로둥 아니면 소라게입니다. 과연 뭘까요? 단단 단다란단 다라 다라 다라 띵 로둥이네 버려. 브레이발레키 소라 게래게 어디니? 내가 들어잡아서 소라 게로밥을 만들어 먹어줄게. 자 여러분 여기 성게랑 나가조개들 론나게 많이 붙어 있는데 여기 군소 두 마리가 락지게 하고 있는데 내가 봤. 2마리가 아니라 여기 살짝 걷어보면은 이렇게 돼도 3마리가 즐기고 있구나 그래 너네 그거 하고 있구나 쓰쓰쓰쓰쓰쓰 에그머니나 창피하다 여러분, 오늘 군소 바시네요이 파도가 잔잔한 날에는 군소가 론나게 많습니다. 아침부터, 내손 내리발. 자, 일단 여러분, 소라게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라게는요, 낮은 틈에 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저거 뭐야? 론나게 기온 돌계레끼가 저기에 한 마리 있네? 아, 아니구나. 쫄짝이구나안 잡을래. 그 다음은요, 오늘 제가 굉장히 어설픕니다. 자, 왠지 아시죠? 여러분, 눈치치셨나요 왼팔만 커졌어. 리발. 자, 여기 보시면은 군소 <웃음> 숨어있네. 야, 야. 야, 여기 나중에 물 빠져서 육지되면 너 튀져. 저 멀리 꺼져. 살려준 거야? 어, 야하! 말씀드린 순간, 바로 소라 계레끼한 마리 통 튀어나오. 어, 원래 소라겐 창피함이 굉장히 많은 렉기들인데어 이렇게 아주 숱기 많은 렉기 일단 손에쥔 채로, 야 꺼져라 개깡구렉기들아 뒤진다. 야나 꺼져, 새끼야. 저거는 로둥인지 소라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잡아봐야 돼요. 자 보시면은 안에가 말캉말캉 로둥 버려. 그럼 이렇게 병만에 지금 한 마리 붙어있죠. 이렇게 주저없이 그냥 떨어지는 기들 보시면은 파도가 쳤다. 어어어없 없어졌다 파도가 쳐서. 이런 니 파.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개렇기자 여러분 다른 소라겐를저거딱 차... 봐도 소라기다자 여기는 불고동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불고동의 그 껍질이거든요. 자보시면 거의 99% 소라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건 예상 못했다 리바. 아무것도 없어 리바.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더듬이 까닥거리는 래기 보이세요? 붉은 더듬이에 띠까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 주저 앉을 거예요. 어? 이거 보세요. 오, 이렇게는 숙기 있는 래기네. 일로 와이 래기야. 두 마리 득템.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또 소라기 한 마리 기어가고 있습니다. 오, 오늘 소라기가 파이팅 넘치네. 잘안 숨고 대범한 래기들이에요. 자 벌써 세 마리. 이거 해파리인가? 야 이게 해파리 조각입니다, 여러분 해파리. 이게 뭐냐면요. 그물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물에 해파리가 아주 갈기갈기 난도제 당한. 이렇게 올라와요. 그 잔해머리 여기로 떠오르는 거죠. 그건 뭐야, 리발? 아니, 왜 여기 나방이 뒤, 뒤, 뒤, 뒤졌구나. 오우, 지금 소라게 좀큰 애기 나타났습니다. 자, <웃음> 이렇게 보시면 집게 론나 작죠. 집만 큰 거예요. 그니까 러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어머니가 교복 론나큰거 사주시잖아요. 저는 마이가 무릎까지 왔어요. 덕분에 초반에 살짝 왕따 당할 뻔 했습니다, 리발. 러머니 감사합니다. 크기는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랑 비슷한데 집만 론나 크게 해가지고 근력 운동하는 애기. 소라게 게 헬창 리발? 예, 예, 예,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어우, 어떻게 잡은건데 그냥 버릴 수 없지. 네. 입으로 버려야지 오늘 왜 소라기가 없냐 리발 평소에 진짜 널려 널려 널려, 널려 있는 래게들인데 오늘 소라기가 없습니다 하필 여러분 꼭 이렇습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꼭그 대상이 없어요 핸드폰 고장 나서 핸드폰 가게 AS 맡기러 가면 거기서 또잘돼 어우 위그라우 씨 어우 어 미안해 밟았다 어우 진짜 안 터져서 다행이야 리발 안 터져줘서 고마워 조금 아쉽긴 해 자, 여러분 오늘 소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네 마리 자 가져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구라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저만한 크기의 바다생물 먹을 때 뭐라 그래요? 야만이 그래서 저렇게 작은 애기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적어도 한 요정도 되는 애기나 요정도 사이즈는 되는 애기들을 잡아서 먹어야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헌터팡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야 리발 저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웃음> 저래 이발 애기 또 연출했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리발 대감기 자 여러분 현재의 시간 4시 45분 리발 지금 롯나 졸린데 텐션이 왜 이렇게 높냐 바로 여러분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롯나게 큰 소라 개새기들을 잡으러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삼촌 배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삼촌 배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남촌이 안 오셨네 남촌은 지각쟁이야 이런 말 하면 혼나? 어 나갔어요 아떨어졌어 어? 삼촌 또 나갔어요? 주웠어요 <웃음> 주웠어요 여기 넣어요? <웃음> 아 이렇게 네. 하다가 그때 개불을 잡았 그죠? 그럼 죠그 삼촌 방금 빠진 면는또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지금 바로 해삼살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라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어두워서 아쉽긴 한데 지금 바닥은 굉장히 맑아요 보여드릴게요 어, 잘안 보이네 소라 계레기들을 잡아라 지금 바로 너네 동료가 더라 아니 먹이가 되라니 말을... 봐요 뭐가 있을지 어, 참가자미 하하하하삼촌이더 <웃음> 버려 전문가시네요, 버려. 이게 전복소라예요? 어, 특이하다. 여러분, 이게 전복소라랍니다. 버려. 성대가 아주 많아요. 아유, 해파리가 아주. 날씨가 더워질까, 여러분. 해파리가 더 나올 때가 왔습니다. 퇴치한번 가야죠. 어, 뚱이래기. 어, 투퉁 쓰리뚱. 어, 레초. 큰일 난게 지금 소라게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어, 개설 아니에요? 뭐예요? 골뱅이에요? 우여. 이거 여기 넓어요? 아, 방생 운. 롯나 좋다. 아우, 성대. 저렴 아 지금 아주 가자미들이 주렁 대롱 대발소라게한 네 마리만 소라게 전화 한세 마리만 있어도 되거든요 큰 놈으로다가 아유 가자미가 크다 리반 감사합니다. 헤르질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사이즈예요 자, 여기다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트래핑. 삼촌 얘는 뭐예요회뜨기 아, 회뜨기 아, 성대 크다. 자, 성대가 날개가 있거든요. 삼촌이 날려주셔. 참가자미가 참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참버려. 오, 여러분, 이렇게 이거 나와버렸어요. 오, 오, 오. 아, 들어가, 들어가. 자, 여러분, 한 마리 더 나왔는데 이미 소라에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가 나와버렸어요. 감사합니다. 몸통 날라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리즈거야 가만있어, 상식이 상. 어 오, 야. 야, 세 마리. 아네마리야 어, <웃음> 얘가 더 크다 야 여러분 얘는 제 엄지보다 조금 작아요 집게가 벌써 네마리입니다네마리 가만있어 호지 상식이 상마이 아니 상상 집에 있지 로저 룬수나와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얘더 크다 더 크다 얘는 소라 자체도 아주 큰걸 택했고 여기다 버리자 야새키 어디 가냐 걸렸어 이 시키야 일로 들어가 진짜 특이하게 생긴소라게가 생기... 잡혔습니다 야얘집 예쁘네 리모델링 했네 여기다 버려 역대급 사이즈 나왔습니다 여러분 역대급 사이즈 와 얘는 진짜 제 엄지만 하다 여러분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좀 예쁘 거 같기도 하고 뭔가 제주도 소품 착감이 있을 것 같은데 리버. 야. <웃음> 해삼이 나오네. 해삼이. <웃음> 해삼 여기 둘까요? 네, 여기서 벌. 제, 제, 제, 제, 죄송해요, 삼촌. 아우, 가자미가 계속 올라온다. 와, 삼적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자 삼촌 배가 시끄러서 제말안 들으시죠? 감사합니다, 삼촌. 버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삼촌이 제 안주셔도 되는데 저거 <웃음> 계속 먹어야겠네 <웃음> 자 그럼 여러분 약간 죽어가는 애 있죠 어, 어 죽었는데 미안해 가, 가자 얘는 크기가 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 버려 야. <웃음> 와또 크다 또 크다 자 그럼 이래야 돼. 작은 애들 이죠저 멀리 꺼라 부르기가 다른 애들에 서 조금 모자라네 소라 물수제비 야 원기가 많이 잡히네 어우 아구가 아니, 아구는 입이 너무 세 가지고 아, 조심하셔야 돼요 <웃음> 와 아가리 크기 보세요 와 꺼져라 운 좋다 뭐야? 뒤졌니? 세 조개에요 크다 야 여러분 저기다 버릴게요 제발 이번엔 어, 깨, 깨, 깨, 깨, 깨졌다 리발 낙이 <웃음> 아주 큰 놈이 올라왔습니다 플라잉 버려 자 여러분 지금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촌한테 정말 감사한데 정말 또 죄송하게 뭐냐면 지금 멀미가 너무하게 날려 <웃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얼굴 창백해진 거 보세요 w o o h o o 그렇게 된겁니다 멀미해서 리질뻔했어요 자 그래서 잡아온 소라개르기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라라 한놈 드시기 석삼너구리오징어 6개장 7매자 팔띠이구 뭐였지 구구구 구봉석이랄끼야 세력에서 아홉 마리를 잡았습니다 얘는 갑자기 소라에서 나와버려가지고 이제 좀 뭔가 뒤질것 같기도 하고 물에 잠깐만 있어봐 괜찮아? 다시 집 찾아 집 찾아 들 집도 나와 소라 타고 빨리 들어가 여러분 그럼 이르기들 지금 바로 집으로 가지고 가서 로밥으로 넘어가 볼게요 라상라상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안미포에서 어. 사람은 NG? 아, 아, 아, 지구매하면서왜 이렇게 신맛이나 할아버지가 <웃음> <웃음> 잡아온 소라기들을 전부 다 여기다 세팅해서 넣어 놨습니다. 조금 뭐야 오, oh, holy shit the f u 기어 나은이 지렁이 같은 애기 뭐예요? 고동 속에서 이런 지렁이 래기한 마리가 옛날에도 한번 튀어나왔었거든요? 와. 챙김고 롯나 리발. 롯 중에, 롯 중에, 롯 중에, 롯 같다. 그냥 지렁이의 한 종류 같습니다. 고동 안에서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소라게 친구예요. 한덩서 아,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소라게가 없잖아요? 얘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게 리발 애게 열어. 한덩서 가다. 자, 여러분. 그랬습니다. 소라게를 운반하는 도중에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오자마자 바로 폐사해버렸습니다. 아주 나약한 애끼들 그래서 부패되기자들 죽은 녀석들 여섯 마리를 바로 얼려둔거예요돈다탄타각에 자르겠어 펀치 아, 리바. 여기는 살아있는 레기들입니다 이 뽀찌, 상식이, 상만이까지 어어야 어, 어, 어, 미안해 자서 진짜 상만이네 이 레기들도 지금 다죽은것 같거든요 아이고 다 아, 운명하셨네 소라개가 죽으면 오히려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통통한 로나캔 소라개 레기 한 마리가 나옵니다 얘는 살아있는것 같은데 이 레기 혼자 살아있어 펀치 죽어 그냥 자 여러분 이 레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뭘 어떡하긴 바로 그냥 씻으러 가자 펀치 잠깐 아, 뼈도 아파 씻어주기 전에 꼭 해야 할게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소랑이 한 마리를 보시면은 자요 엉덩이 있죠 자요 엉덩이가 구조상 휘어있습니다 자이거왜 휘어있냐면요 소라가 이렇게 휘어있기 때문에 소라의 엉덩이를 고정하려고 이렇게 휘어가지고 얘는가 이렇게 싹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주먹이 소라야 소라 펀치 자 그래서 여기 밑에는 내장입니다 자 요거를 잡고 똑 떼주면은 땅 내장이 그냥 사리발. 자요 등껍질을 이렇게 벗겨주면 노란색이 나오죠 자요로 노란색도 내장입니다 자 요거 다 자 그럼 보시면 아주 깔끔하죠 자 그럼 이렇게들은 진짜 더이상 버릴게 없는거예요 근데 저는 버릴거예요 어디다가 저멀리 버려 자 이런식으로 여기 있는 애들 다 렁덩이 이렇게 잡고 뽑아버려 그리고 등껍질 여기 들어버려 그러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멀리 버려 자 여러분 손질이 이렇게 딱 끝났.. 이게, 롯나, 통통하고, 시하고마시는 것들, 이발레기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갑당류를 씻을 때는, 뭘로 씻어야 된다? 라가리 닦는 걸로 씻어야 된다. 바로, 워터, 야, 지카프, 가치카프, 가치카프. 아주, 아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왜 그러냐면요. 리브리 요, 폐, 혈증, 그만하라고요. 계속할 거예요. 리발, 파이어. 자, 여러분, 이끼들 싹다 씻어줬으면은, 기름에 튀겨야 되는데, 지금 튀기면은, 기름이, 롯나게 쳐서, 어머니한테, 아, 아, 아, 나 독립했지? 자, 여기서 물기를 조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상라사저 멀리 꺼죠 자, 여러분, 그러면, 소라, 개, 개 안 되는 도가 저는 뭘 하느냐 두부두부두부두부두부두부� 메이킹 두부 두부 두부 두부 두부. 유부초밥 렛츠고 여러분 뭐 사실 유부초밥은 롱나게 간단합니다 같이 고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이런 아름다운 밥을 로나 무식하게 그냥 개많이 풀면 돼 개많이 개많이 로락 과감하게 닫아서 상고 퍼져 자 그럼 여러분 이 유부 초밥을 사면은 애초에 이렇게 단촛물처럼 요 새콤 달콤 뭐라는 거 소스이 들어가 있고 여기 조미볶음 무슨 조미료볶음이들 있게야자그리고이렇게들도 로나 무식하게 버려. 그리고 리틀 애기처럼 섞어 섞어 섞어 섞어 섞어 섞어 섞어 어어어 유부를 펼쳐서 천천히 차분하게 넣으면 됩니다. 차차 차, 차분하게 차분 하 차분하게 차분 차분 자 여러분 유부초밥을 10분이 하신다면 아마 8분에 이렇게 밥을 어느정도 남길거예요 이런거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자너이넣 먹으면 돼 더. 어. 여러분 이제 소라기의 수분이 어느정도 다 빠진거 같습니다 자그데 여러분 초밥에 올려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에 라삭라삭 씹어먹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나게큰 집게발은 절대로 라삭라삭 씹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여기서 그냥 돌려서 부러드려리발 잔인했나 어쩌라고 버려 자 그래서 요 집게발은 그냥 한번 푹 삶아 줄게요. 도움나 빠르게 떼서 버려 아 아따가 지리발자 여러분 그럼 소라기를 바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팅 아, 부탁한디 별부가 열렸습니다 어 뭐야 뭐야 보긴 뭐야 편집 짜집기야 한거안 보여 F야 보고싶다 구라야 기습으로 언어 언어 언어 언어. 자 그럼 옆에 가스는 이제 바로 F야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기름이 달궈지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삼촌 배에서 저는 카메라만 들고 삼촌 하나도 안 도와드리고 그냥 페로 나려기마냥 토라게만론 나고 바라고 있는 삼십살렬기 바로 립짱 잘가요 기름이 오오오아로셋비다 와, 와, 와. 여러분, 소라게가 바닷가에서 역할이 청소부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압당한 것들을 다 처먹는 애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잡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잡내를 잡으려면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띠. 라지 마늘. 흩 날려라. 차자자자자자. 자, 여러 소라게 애기들은 한 입에 탕 먹으면은 와자자자자. 으스러질 정도로 아주 그냥 튀겨버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바로 물이 끓어버리니까 여기 따로 빼놓은 지게 발레기는 바로 입자. 자, 그리고 빨리 익으려면 어떻게든 그렇죠. 라가리 봉에 잠시만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냥 발맥이 아니에요, 리발. 짜롱, 이거 아니야 자러분 이렇게 해서 소라게 유부초밥이 완성 안되겠니 <웃음> 됐습니다 따라란 우와 비조얼 일단 이 집게발이 사실 다한거야 이 집게발을 으면 진짜 이건 뭐야 리바 그냥 유부초밥 위에 갯강고 올려놓은거랑 비슷해 리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넣어 먹어야지. 자, 여러분 허터 파악 교사 앉아서 안 먹는 거 아시죠? 근데 사실 요글내 들어서 조금 앉아서 많이 먹었어요 반성합니다 리발.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로 먹어볼 건데 냄새 먼저 한번 맡아볼게요. 오 쫄장 개 튀김의 냄새랑 굉장히 비슷한 냄새가 나요. 거기에 유부 초밥에 시큼한 냄새가 들어가세요. 개럿 어, 같아요. <웃음>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를. 이게 무슨 맛이에요? 이게 무슨 맛인지 먹은... 여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아, 러분 먹긴 먹었는데요. 이게 진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를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뭐 결론이 뭐냐면 맛있진 않아요, 리발. 사실 론나 맛있을 것 같아서 기대했거든요. 왜냐면 저번에 소라게, 에어프라이게 해 먹었을 때는 굉장히 맛있는 맛이 났었는데 아 이거는 왜 개튀김의 기름맛이랑 유부초밥의 신맛이랑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 어, 잠깐만요. 아 이거는 입좀추해야겠는데 다들 뭐, 이런, 이런 거 드시죠? 집에서. 저, 저도 뭐, 우아하게 먹교해요. 아 사이다야, 리발. 그럼 요렇게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일단, 다리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음! 괜찮아요. 딱딱하지도 않고, 그냥 아삭아삭, 라삭, 라삭, 바삭바삭 씹히는 그냥 그런 맛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살이 집중되어 있는 요등갑 한번 먹어볼게요. 할렐루야 롯나 맛있어요 이거는 그냥 게살 덩어리 먹는 거랑 똑같은 맛이에요 자 나머지 여기 다리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그냥 새우깡 아니 소라갯깡 그리고 요 유부초밥을 따로 먹초베르 음, 이거는 약간 그 따로 먹어야 되네 어울리는데 약간 안 어울리는 약간 고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약간 짱구와 철수 같은 느낌이지 소라 개다리 한번 먹어볼게요 네아 이거 빠큐 아니에요 자이소라게 여기에 살이 어마무시합니다 와 여러분 보이세요 갈라진 거 보이세요 아아아, 아, 아, 강릉이 다날아갈 뻔했네 소라 개 껍질을 가면은 이렇게 살코기가 나옵니다 바로 추배로 와 그냥 살정물이살 정물이 더러운 느낌이야 음, 음. 자 여러분 그리고 요 집게 말에 살이 가득가득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음오 벌렸어 벌렸어 어렸어 약간 이러고 많이 놀았는데 야리바렛 Där 이거 신상 소라의피싱이야리바렛돈 있냐어? 나이 3 0살이네 어머니가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가슴을 치고 속상해하실까 이제 이런거 안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음 먹어볼 건 뭐냐면 영골 정도는 뚫어져야 어머니가 속상해 안 하시지 나3 0살이야 직야 같은 경우는요 여기를 잡고 땡기면은 끊어져요 자 그럼 여기 살코기 먼저 나와 이게 먼저 1차 코스 요리에요 추베르음론나 맛있다 자 그리고 요쪽을 라가리로 살짝 부시면 돼요 아차차 여러분 라가리가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요렇게 안에 살코기가 나옵니다 <웃음> 너무 갑자기 먹었나? 자 와드까 왈라 덕구까 다 먹어봤거든 그냥 요거 한번더 도전해보겠습니다 어. 합쳐서 한 번만 먹어볼게요 혹시 그전개 조금 마늘이 타기 전부터했고 이렇게 맛없었던 거 먹을 수도 있었는데 한번 다시 먹어 볼. 떨어 먹지 말란 손떨어져 소... 먹지 말란 소인가 올리고 바로 추베를음 여러분 음 아까랑 다르게 이번 거는요 안 어울려요 리발 배고프고 그냥 따로 먹을게요 요리끼 살코개만 그냥 싹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 하하하 어우 홀로 먹고. 와, 여러분 이거 그냥 살그 자체예요. 근데 이거를 타르타르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와, 이거 타르타르 소스를 찍어 먹으면 진짜 이, 이길 수 있는 아버지가 말라 덩굴 가이. 아, 진짜 너무 맛. 이게 먹겼나? 예, 먹겼네. 응, <목소리> 음, 됐다. 으이 더러워 리발. 자, 여러분께서 소라개를 잡아 가지고 먹어 봐.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좀 보세요 제제제뭐제좀 쟤. 쟤, 쟤쟤 보세요 에 상만이 잔대요 이렇게도 해안일어는데요 언제 일어날까요 약간 이런 데 보면 조금 그 깨우고 싶어 리발 악마래끼 버려 자라러를이렇 해서 오랜만에 삼촌 배에 타가지고 소라게를 잡아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보통 시중에 소라게를안 팔아요 그리고 소라게를 잡아서 먹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보면은 외국산 소라게반 해가지고요 요집게 있죠 제피어싱 이것만 따로 파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처럼 이렇게 큰소라게를 잡으려면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야 돼요 저는 약간 좋은 환경에 있어서 잡아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를 약간 대리마저시켜주는 그런 컨셉으로 오늘 너무 재미있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도 삼촌 배를 타서 좀 희한한 것들 헤로질로는 잡지 못하는 것들 잡아가지고 바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오안 절었어 리발 자어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주황게요 혼자... 아, 아, 아. 뭔가 이 소랑의 발이 근데 보면 볼수록 롯나 좀 멋있지 않아요 디지털엑스